안녕하 시청자 여러분. 이번 공략은 3장의 메인캐 보스입니다. 2장은 이렇게 상급 아이작 들고 빙빙 돌면서 하면은 금방 잡아지고요 어, 딱히 공략이란 것도 없기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번 하는 식으로 한줄때데블 체이스를 켰고요 어, 이렇게 아이작 샤워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자 3장 들어가기 전에는 상급전투 강화 주문서를 챙겼고요. 치명타 명중 해피를 500씩 챙길 수가 있습니다. 쫄도 워낙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물약 많이 들고 가고요 무게 차지하는 거 최대한 창고에 넣어줍니다. 여기서도 물약 개수만 컨트롤 잘 해주면은 금방 깨거든요 자 푸가노크가 나왔어요 이 푸가노크 있는 맵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길 한바퀴 돌아줍니다 본인이 스스로 돌면서 리셋 범미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n p c 이블린이 있기 때문에 어그레 핑퐁도 가능한 구역입니다 푸가노크는좀 쉽다고 보시면 돼요자 리셋 확인됐고요 여기 윗부분? 여 윗부분이 애매한 지역인데 되도록이면 안올라가는걸추천드리고요 지금 여기 리셋이 됐거든요? 저 언덕 부분을 활용 잘하면 좋지만 어, 리셋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저기 상자처럼 보이는 곳 저쪽 넘어가면 리셋이 되거든요 동거리분들은 여기 2층 2층이야 되나? 여기 언덕에는 있 바위쪽 그리고 여기 나무 여 사이에서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딜 넣고 피 없을때 올라와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오늘은 근거리분들 어, 원거리도 이런식으로 짜잘하게 넣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크레발 공략했던것처럼 아, 하지만 저렇게 따라오는 순간 리셋된다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힘들어요 정확히 이 바위 이 바위를 건드는 순간 리셋이 되더라구요 꼼수를 부리면 가능하겠으나 제일 안전한 건 이렇게 풀리하는 거죠. c 식이 넣어주고 몹이 가까이 올때 뒤로 빠져주고 이렇게 때려주다가 몹이 가까이 올때 뒤로 가주고 그러면 맞질 않고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근거리 분들은 좀 이게 힘들다는 점. 아까 언덕을 이용한 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을 이용하는 게 좋아 보여요. 먼 거리 같은 분들은 이렇게 돌때 코너링 코너링 할때한두대 어, 봐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영상처럼 플레이하시면은 네, 물약 하나도 소비 안한거깰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늦으면 맞고요. No. 그냥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공격하다가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뒤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은 물약 소비 별로 없이 깨거든요. 한번 맞따이로 붙어봤는데 굉장히 셉니다. 궁거리분들은 물약 배로 더 들고 가셔야 할것 같네요 제가 한 400개 정도 들고 왔었는데 근거리분들은 한 700개 800개 이 정도 챙기셔야 할것 같아요 상급물약은 한 1000개 이상 챙겨야겠죠 근거리 캐릭터로 아까 그 언덕 부분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못해봐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반대쪽에서 적당히 때리다가 언덕 위에서 피 회복하고 또 내려와서 때리고 이런식으로 푸가노크는 좀 안전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클리어 끝나게 되면은 바로 마지막 3장 보스를 잡는 캐스트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푸가노크 잡자마자 바로 물약부터 충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의 마지막 보스는 어 여기도 어렵진 않은데 잡몹이 많아요 보스랑 같이 나오는 잡몹이 많기 때문에 이 잡몹때문에 좀 피가 많이 깎여요 저는 물약회복 80%를 해놓고 출발했습니다 저게 마지막이거든요 깨면은 바로 영웅완장을 봐줄 수 있습니다 일단 잡몹이 너무 많아요 잡몹이 여기 첫번째 우선 얘들도 한방 한방이 아프기 때문에 한마리씩 컨트롤해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스가 나오면은 쫄 두마리와 함께 같이 나와요 이렇게 리셋시키고 이렇게 보스만 데려와서 잡을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쫄부터 먼저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초반에 어디까지 리셋이 되는가 확인 차원에서 해봤거든요 일단 맞다이 야기에는 얘도 많이 아프고요 의외로 시 c 기가잘 걸려서 괜찮네요 하지만 요런식으로 했다가는 포션이 못버틴다는거 개수가 부족하죠? 자 맵을 보시면은 리셋 범위는 저기 NPC 오른쪽에 있는 NPC 다이기 전에 꺾으셔야 합니다 이 표시 여기여기 동그라미 침투 여기가 리셋 범위기 때문에 저 밖으로 가시면 안돼요 좀만 안쪽으로 들어와도 아까 그두 마리 잡몹이 계속 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두 마리 잡몹을 먼저 잡고 보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편해요 쪼를 잡은 뒤에는 아까 푸가노크 했던 것처럼 카비아누도 똑같이 해줍니다 가까이 올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뒤로 빠져주시고 공격할 때 반격 형태로 공격하고 원거리분들은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근거리분들은 이 맵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NPC 어그리 안되는 맵이라서 그냥 무조건 맞다위로 싸워주셔야 합니다 아이작 빨면서 그리고 피가 없다 싶을 때는 그냥 멈추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면서 피해보 하시고요 근거리 분들이 이게 힘들죠? 피 부족할 때는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카비아노 보스가 딱한 줄로 진입했을 때, 이렇게 여섯 마리, 네 마리인가요? 네 마리의 쫄몹이 또 추가로 생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쫄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저 쫄을 리셋시키려고 다른 데 갔다가는, 보스가 같이 리셋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틈보고 바로 범위기 공격 가능한 걸로 세팅을 바꿔주신 다음에 쫄르를 먼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데블 체이서를 이때 안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쫄 나올 때 데블 체이서 쓰고 바로 잡으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여기 밀쳐진 공격도 가지고 있고요. 카비아누는 똑같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물량만 맞으면 충분히 깰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막 3장이 클리어 되었습니다 4장 부터는 더 어렵다고 해서 투력을 조금만 더 올리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